밥 먹고 와서 좀 졸립죠? 자요, 졸리면. 자, 6편, 금융론 보죠? 오늘 저 오면서 노래를 들었는데, 옛날 노래, 네개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그거 알아요? 나 어렸을 땐나뭐잘 생각할 수 없, 그냥 가사를 들었는데, 가사가, 어, 내가 네, 나중에 해줄게. 어, 해줄게. 해줄게요. 네. 근데 더 그런 가사 있잖아요. 기억하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죠? 어, 너무 시적인 가사 같아. 아, 그래요? 그래, 알겠어. 그래. 얼마나 애틋하면 그래. 어. 자, 6편 금융론 보죠. 자, 첫 번째,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때는, LTV와 DTI 사용되는 거죠. LTV, DTI. 얘의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어디 정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금융위원회가 또한번 나오죠.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기관도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한국은행장 아니다. 자, 상가일 때는 LTV, DTI가 아니에요. LTV는 그대로 사용되지만 DTI 대신에 부채감당률 얘기하는 거죠 부채감당률 쓴다 그래서 기억해놔야죠 자 주택일 때는 LTVDTI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감당률 왠지 제가 올해는 상가담보대출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근데 잘못 찍어 네꼭 네. 얘기하면 올해 아니고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 아 이상하게 어쨌거나 뭐 항상 틀리는 건 아닐 거니까 기억해놔야죠 상가 LTV 부채감당률 LTV 이용할 때는 얘가 V가 v 가치죠, 가 가치. 그래서 LTV로 대출했고 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될 거고 DTI로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인컴이 소득이니까 여기에 나누기, 저당, 상수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부채감당률을 이용할 때는 앞에다가 소득을 놓고 다 나눠주면 돼요. 아까 소득에다가 저당, 상수 나누는 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소득을 놓고 저당 상수도 나누고 부채감당률도 나눠서 부채감당률을 이용해서 대부액을 구한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얘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다 이건 뭐 계산 문제의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문제니까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변했대요 코기가 변했대요 이렇게 외웠죠 고기가 변했대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죠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 가산금리를 더하면 뭐가 된다? 변동금리가 된다. 변동금리를 정하는 건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더해서 얘가 변동금리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고정금리를 정할 때는 이렇게 정해요. 고정금리의 명목이자율을 정할 때는 고정금리는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에다가 차입자 위험 대가를 더해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기준금리다, 가상금리다 들어가면 안 된다를 해석하면 되죠 고정금리는 기준금리, 가상금리를 쓰지 않고 변동금리만 쓰는 거다 이 기준금리는 뭘 기준 잡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을 기준 잡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황이 변하면 대출자인 은행에게 불리해지면 금리를 올리겠죠 그렇죠? 시장이 변하면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변하죠 그러면 뭐가? 대출기간 중에 금리가 조정되는 건 기준금리와 가상금 중에 뭐가 변해서?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다. 기준금리 코픽스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는 거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언제나 유리한 방식이죠. 대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면 금리를 올려서 위험을 떠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자인 은행에게 유리하다. 대출자는 대출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은행 얘기하는 거죠. 금융기관 대출자가 언제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호하는 방식은 변동금리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조정되는 건데 기준금리가 마음대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하더라도 금리를 조정될 때는 처음에 약정에 따라서 이자율 조정주기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 조정주기 조정주기가 짧다라는 건 자주자주 위험을 떠넘기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더 유리하다?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자율 조정률이 짧을수록 대출자가 더 유리하다는 라 거죠 자, 변동금리는 대출자에 유리해요 그럼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다는 라 거죠 중간에 금리를 바꿀 수가 없죠 그럼 대출 실행 시점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누가 높게 시작한다 고정금리가 높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변동금리는 낮게 시작해도 나중에 문제되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다라는 거였죠. 이때 잠깐 복습하면 고정금리에서, 고정금리 방식에서 무조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대출자는 불리해요. 근데 시장금리가, 시장금리가 대출 또는 약정, 약정금리보다, 금리보다 낮아지면 어떤 위험에 처한다 조기상환이 나와야 돼요 조기상환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에 처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조기상환이 나오려면 시장금리가 어떨 때 낮아질 때 낮을 때 조기상환 나온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차입자는 사, 조기상환 하려고 한다 조기 상환하면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한다. 조기 상환은 시장 금리가 어떨 때 낮아질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자 우리가 이제 대출 상환 방식에서 자 계산 문제였는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죠. 자 원금 균등이래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건 원금 균등이니까 뭐 먼저 구해요. 원금 먼저 구하지 두 번째 뭘 구한다. 이자를 구하고 마지막에 더하면 원리금 나온다라는 거죠. 대출 상환 방식에서 우리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을 배웠는데 얘들은 모두 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방식이 정해져서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가면 원금도 들어있을 거니까 원금도 계속 갚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만기로 갈수록 모든 방식이 다 잔금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거니까 잔금이 줄면 우리가 이자는 처음에 빌렸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갚은 돈은 빼고 못 갚은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잔금이 줄면 이자는 무조건 뭐 한다? 준다 그래서 이자는 무조건 준다 이게 중요했던 핵심이었죠 이자가 준다요 그래서 머릿속에 해석해야 될건 이자는 잔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원금균등, 원금이 일정한 거죠 원금 균등, 원금이 일정하대요. 근데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뭐 한다? 준다.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이 뭐 한다? 준다. 이런 거였고,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한데, 영만큼이 원리금인데, 이 원리금 안에 원금과 이자가 있죠. 근데 뭔가는 줄고, 뭔가는 는대요. 줄어드는 게 뭐다? 이자, 그럼 늘어나는 게 뭐다? 원금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자는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자는 잔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 계산할 때는 잔금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원금균등이니까 원금은 똑같이 갚는데요 10억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야 그럼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으려면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 1억씩 갚아야죠 어떻게 계산했어 10억을 10년으로 나눴네 100억을 빌렸는데 10년이래요 대출 기간이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 10억씩 100억을 기간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대출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면 매번 내는 원금을 계산할 수 있고 두번째 이자는 이자율을 적용해야지 당연히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뭐에 이자율을 적용한다 잔금에 이자율을 적용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갚은 돈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으니까 못 갚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죠 잔금의 이자율이에요 그럼 잔금을 알려면 대출금 중에 얼마 갚았는지를 알아야지 자, 이걸 좀 생각해야죠 이게 만약에 사회차 이자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네 번째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전에 몇번 갚았다? 세번 갚았다 그래서 상환한 원금을 어, 이미 3의 원금을 상환한 거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계산했던 원금에다가 세번 곱하면 갚은 원금이죠 대출금에다가 상환원금 빼면 잔금 잔금에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가 나온다 이거 이거 더하면 원리금 되겠네요 이해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 공부는 암기예요 그냥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해서 이제 근데 우리 시험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냥 풀으면 되겠지라고 아니에요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야죠 뭐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풀어보고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야죠 자, 원 어, 여기에 원리금이죠 원리금 원리금 균등에서 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아까 배웠던 거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연금에 당된다 맞죠? 이때 현저한 역수에서 나왔던 저당상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 식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구하려면 대출을 곱하기 저당 상수예요 자, 그럼 이제 보죠 두 번째는 원금을 구하는데 이자는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나중에 마지막 단계 연습할 거니까 이자는 일단 고려 계산 문제 우리 풀이할 때 따로 연습하기로 하고 자, 원금 구하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자, 1회차부터 원금을 구한대요 자 원리금을 구하려면 대출액에 뭘 곱했어요? 저당상수 곱했죠? 근데 얘는 원금을 구해야 된대요 원금을 그럼 대출액에다가 똑같이 곱할 건데 저당상수만 곱하면 원리금 나올 거고 원금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원리금에서 이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는데 여기 이자를 빼줘야 원금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자를 정하는 건 무슨율? 이자율 그래서 저당상수에다가 이자율을 뺀 값을 곱한다 요 이걸 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 이 차이를 곱해준다 어려운 식 아니에요 이해하고 암기하라 그랬어요 대출액에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인데 얘는 원금을 구해야 되니까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는데 원금을 구해야 되니까 이자율을 빼줘야지 이자에 해당되는 걸 빼줘야지 그러니까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을 곱해주면 원금이 나온대요 여기에다가 이제 2회차, 3회차, 4회차 하려면 우리가 원리금 균등 방식은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줄고 원금이 늘어나죠 원금이 점차 늘어날 거야 그래서 2회차, 3회차 원금이 늘어날 건데 그러니까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뭘 곱해준다 1 플러스 R을 한 번씩 곱해주면 커지는 원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건 이 공식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공식 암기해놓고 이제 연습만 하면 돼요 자, 원리금 구하는 건 무조건 중요한 식이니까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원금 구하는 건 1회차 원금은 대출액에다가 곱하는데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1플러스 R만 곱해주면 2회차, 3회차, 4회차 계속 구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을 구분할 때 자, 지분금융이 리조신 공사펀드 리조신이 공사펀드에 가입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느낌이 리조신 이순신 장군님의 여자친구 정도 생각하고 리조신 이렇게 리조신 공사펀드 이순신 순자만 다르네 아, 그냥 그렇다 해요 네. 리조신 공사펀드에 가입했다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신디케이션이라고도 하고 공모사무에 의한 증자 얘는 주식을 발행해서 돈 모으는 걸 증자라 그러죠 부동산 펀드 이렇게 리조신 공사펀드 자이것뺀 나머지는 부채금융인데 네개를또 속아내야 돼 중간형이 있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형 매자닌 금융이 있죠 매자닌 금융 네개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우선주, 후순위대출 이네 가지는 매자닌 이네 가지 빼고 그러니까 리조신공사펀드 빼고 매자닌 네개 빼면 나머지는 다 보다 부채증권, 부채금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BS에서 우리가 원조 채소가 있었어요 원조가 같이 다닌다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이 언제나 같이 다니고, 채무불리행령과 저당 채권의 소유권이 같이 다닌다. 그래서 MBS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MPTS. 두 번째, MBB. 세 번째, MPTB. 얘와 얘를 합친 거죠. 마지막에 CMO.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얘는 무슨 형? 지분형. 얘 나머지는 채권형. 얘는 지분형. 지분형이지. 지분 증권은 아니죠. 여기에 지분금융이 없었어. 지분 증권은 지분금융에 속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 부채예요. 부채. 부채 증권인데 부채 금융에 해당되는 부채 증권인데 지분의 형태를 좀띄었다라는 얘기고 얘는 채권형 이렇게 될 거고 채권형 중에 이두 개는 무슨 형? 혼합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PTS는 모든 원조 채소를 누가? 투자자 MBB는 모두 다? 발행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채소밭 채소발이죠 이 혼합형은 MPTV와 CMO는 채소를 누구? 발행자 그럼 나머지 원조는 투자자 이건 외우지 않아도 사실 얘만 외워도 문제는 다 풀려요 채소, 밭, 채소, 팔 이렇게 자 그래서 채소를 발행자 가져가는 건 혼합형 m p t b 와 CMO 우리가 이제 CMO가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MBS에 얘를 이름이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거였죠 뭐라고? 다계층 계층이라는 말을 트렌치라는 말도 쓸수 있다. 그래서 금리도 여러 종류가 있고,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만기와 이자율도 다양한, 수익과 위험이 다양한, 다양한 계층의 증권을 발행하는 거, CMO, 이렇게 나와야죠. 다계층 증권. 자, 원조 채소, 채소밭. 이것만 알면 한 문제 보너스로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채소밭, 채소밭.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숫자. 설립자본금 533, 최저자본금 755 외워야죠 533, 755, 533, 70억, 50억, 50억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설립이란 말 나오면 533그 다음에 자본금 나오면 최저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가나 등록한 다음에 6개월 시간 줄 거니까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해야 된다. 얼마씩 75억, 5. 70억, 50억, 50억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 학교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숫자 기억해놓고 나머지 한번 복수 정리한다라면 자기관리는 실체형이죠. 그러니까 지점이나 직원도 둘 수가 있다. 실체가 있으니까 법인세 내야 된다. 운영은 직접 하겠지 직원이 있으니까. 근데 얘와 얘는 명목상 회사인 거죠. 자 그러면 직원도 둘 필요가 없고 지점도 둘 필요가 없다. 지점이나 직원을 둘수 없다요. 어?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그럼 얘는 서류만 갖춘 회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필요하겠지. 맡겨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회사를 뭐라고 한다? 자산관리회사. 얘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본금도 많이 있어야 되겠네 얼마 있어야 국장이 인가해준다 70억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 70억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설립할 때만 얘기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위한 자본금은 70억이니까 얘는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냐 라고 한다면 70억이에요 설립할 때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70억을 다 갖춰야 되는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국장이 70억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직원 있는 데는 어디예요 직원 자기관리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죠. 얘들이 직원이 있네.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따라야 될 기준 이거 뭐라고 한다? 내부통제기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직원이 따라야 될 내부통제기준을 통제기준을 정해서 이걸 준수해야 되는 곳은 두 군데가 있겠네요. 어디와 어디?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두 개가 구해줘야 되고 주식회사니까 주식의 제한을 받겠죠 그래서 1인 소유한도 주주 1인이 가질 수 있는 건 반절까지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50%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좋은 주식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는데 언제 얼마까지 2년 이내에 몇 프로?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다이나 코스피에 상장해서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는 거죠 상장해야 되는 거예요 2년 이내에 30% 이상을 팔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주식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은 주식 제한이 없어요 1인 소유한도나 일반 공모에 제한이 없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동투자회사의 법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533755 였고, 자, 개발 관리론 넘어가보죠.